스텔라는 문 열기 시작했네. 스텔라는 혼자서 저렇게 문을 열어요. 그래서 밤에는 지가 들어와 가지고 멋대로. 응? 스텔라. 문 열었어? 리집밥 먹으려고? 응? 리집밥 훔쳐 먹으려고? 너밥 줬잖아 아까 어 근데 오늘 바람이 너무 너무 세게 분다 지아 이제 밖에 으으 응. 응응배고 파? 밥만 해자 배고파서 그래? 바람이 너무 불어 <웃음> 어, 몰라 근데 왜분명히놓고지 바로 엄청 세게 불어. 너안 들어오면 아빠 이거 문 닫을 거야. 알겠지? 문 닫을 거야. A few moments later. 잘맛 있어? 응? 그치. 맛이 있어요? 들또오셨네 <웃음> 천천히, 천천히 먹어야 돼. 천천히 알겠지 아, 겁쟁이 이렇게 겁겁 나? 이렇게 겁을 나? 쟤 아, 또 빨리 먹네 좀더 줘. 자, 그리고 손님을 줘도 받아먹기는 하는데, 잘라